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최근에 그 2주 전부터인가 이 루치코인에 대해서 그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또 1월 23일부터 또 이벤트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유저를 어, 유치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 동안 루치코인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입자 모두에게 10개의 코인을 무료 지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급 방식은 1월 3 1일날이 이벤트가 종료하고 나면 해당 지갑으로 모두 전송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양은요 하루에 0.5개의 코인을 최고로 할 수가 있으니까. 약한 20일치에 해당하는, 어, 코인을 이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어, 이제 소개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 사이트들을 보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어, 상당히 코인에 관련해서 구매를 좀 아주 좋아하는, 어, 그런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서 언어가 상당히 잘 매칭이 잘 되어 있는 게좀 눈에 띄어요. 어, 사이트는 어, 여기인데요. 어, 해당 사이트를 가지고 어, 이제 스캠 디바이저를 값을 보면 이게 어, 주황색 불로 들어와 있어요. 27점으로 나와 있고요. 어, 이는 해당 사이트 자체가 2023년 1월 12일 날 겨우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인의 그 스마트 계약 주소도 나온 지도 상당히 일러요. 어, 트래픽 속도는 해당 홈페이지 속도는 어, 좀 느립니다. 어, 슬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웹사이트, 그 인포머를 통해서도 보통 여기서는 이, 이 소유주가 누구인가? 통계 및 세부 정보를 스캔 디바이저보다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또 정보가 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자,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코인이 그왜 이렇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가를 좀 보면요. 이게 재테크 플랫폼으로도 분류가 돼서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어, 여기 루치라고 하는 이 코인을 획득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현금화를 할수 있다. USDT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라 하는 어,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가치적으로 보면요. 어, 여기 이렇게 되 있죠. 어, 코인 구매는 다행스럽게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 코인 한 개에, USDT 한 개에 동일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 유로는 0.8유로, 뭐, 일본은, 뭐, 엔, 1100엔, 어, 7, 중국은 7위엔화, 그리고 한국은 1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니까, 어, 1 1 루치 코인은 어한개 USDT 코인과 어 동일하게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해당 사이트를 이제 쭉 일단 어 훑어 봤는데요. 자, 여기 일단 4-1번부터 이제 좀 볼까요? 어 얘네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계속 안 멈추네 흘러가네요. 일단 4-2부터 좀 보죠. 어, 얘네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해요. 뭔가 하려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어, 과한 설정 아닌가? 라는 좀 느낌도 있어요. 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보면 뭐 백서도 이게 나와 있던데 어, 루치코인을 매개로 해서 전 세계에 다양한 어, 서비스 생태계에 스며들어서 어, 이 코인을 매개로 해서 교환 시스템 을 이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어,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여기 4-1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어, 현금을 교환을 해주는 것 그리고 송금 시스템을 해주는 것 그리고 신용카드 여기 신용카드 어, 여기 론 시스템 대출 시스템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비자랑 마스터카드 그리고 bc 글로벌 amex 유니온 페이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협업한다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우처 엑스체인지, 라고 기프트 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에 이제 일종의 기프트 상품권 뭐 이런 것을 가지고도 교환 시스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어떤 어 월마트나 코스트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이런 그어 유통업계에 어 구매하고 나면 이제 포인트 같은 걸 주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도 교환 시스템을 해주겠다. 그리고 카드 회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루치코인을 가지고 매개수단으로 하는 그런 교환 시스템도 만들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NFT 사이트에도 출시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교환 시스템도 런칭을 해주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 실제 의식주 생활에도 같이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데 여기에 푸드 딜리버리라고도 있죠 루치 코인을 매개로 하는 식품 배달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호텔 숙박업에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죠 얘기만 들어보면 그리고 더피자 그리고 뉴욕 그리고 호텔 리츠 같은 뭐 이런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여기 뭐 비벌리휠즈도 보이고 싱가포르 비벌리휠즈 호텔 로스앤젤레스 호텔 등등 여기에 이런 숙박업의 어 교환 매개로 쓰이는 지불 시스템의 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수익 구조는 어 광고를 보게 하거나 또는 이제 어이 여기 교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 그리고 여기 뭐 그뭐 익스체인지에 이제 대여 비용 그리고 뭐 하여튼 수수료 비용 그리고 어 여기에 익스체인지 거래에 따른 이제 픽값 트랜잭션의 픽값을 가지고 보상 보상 체계를 만드는데 자 그다음부터 좀 중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여타 그 무료 채굴 중에서 만약에 이게 현금화가 되는 조건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저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것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이 코인을 만약에 이제 어떤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여기는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또또 어또 다른 페이지에 가면 또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26%의 USDT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럴을 통해 가지고 코인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어 이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예, 여기네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0.5개인데 추천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1개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요 추천인이 구매를 하게 되면 26% 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이제 뭐이 루치코인을 구매를 했다 어 13만원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다 라고 이제 보면 여기에 26개의 코인 어, 26달러만큼의 코인을 이 레퍼럴을 이제 초대한 어, 그 이, 티어 1에게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인 이자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빨리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은 빨리 모으게 되겠죠. 그래서 100개를 이제 모으게 되면은 이때부터 5%의 이자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본인 신청이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신청 시에 매월 지급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이 레퍼럴 수익도 상당히 꽤나 크게 어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좀 자극적이다 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하단에 이제 또 보면 그 이 코인의 전체 발행 유통량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전체 발행량은, 어, 100빌리언이니까, 0 어, 천억개죠. 천억개를 발행을 하는 거고, 어, 여기에 1차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시장 유통되는 거는 약 250억개를 일단 먼저 유통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2023년 올해에, 어, 17, 17.5개, 어, 175개를 일단 유통시키고요. 2024년도에는 75개를 발행을 하는 것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2023년도에 1 7 5 개가 발행이 되는 것 중에 이 퍼센테이지를 다 합치면 어 150%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죠. 자 우선적으로 보면 여기 시장 마케팅 형성에 40%를 재단해서 이제 물량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무료 채굴 어그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이 이벤트 이 이런 그 회원 가입 이벤트나 그리고 무료 채구를 통해 가지고 주는 것을 통해 할당되는 게 10% 어, 17.5개 정도 되겠고요그 다음에 어 토크노믹스 성격상 코인 세일에 50% 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네들이 또 추가적으로 구매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 50% 나 들어가요 상당히 꽤큰 꽤 거죠 그리고 나서 어그 다음 분기 이제 다음 해가 돌아올 때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이그 토큰의 유통량에 따라 50%를 또 추가적으로 여기는 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백서에는 소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각도 진행을 한다. 자 이렇게 100% 중에 또 우리가 또 50%를 또 따로 소각을 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 양으로 또다또 또 발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이 전체 값이 이 60% 이 전체 발행량 중에 유통되는 물량 중에 60%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어그 프로모션에 다 해당이 된다고 라 봐야 되기 때문에 어그 어떤 성격상 판매에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매우 가깝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여기 홍보가 되고 있는 즉각적인 USDT 이런 것도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튼 여 그렇고 백선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그 너무 다양해요 하려고 하는게 너무 다양해요 뭐 게임 산업부터 해서 nft p2p 거래소 어, 한국의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뭐 이런 게임 블록체인 산업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큼 어, 너무도 좀, 어, 좀 크게 잡았다? 과하다?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면서, 뭐, 코인 마켓캡에도 여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작성자가 일종의 그, 그, 이 블로거이신 분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것같고요 이미 그, 이 코인 자체가 2022년 12월 달에 스마트 계약이 나왔는데, 이미 남미 투자자들 3,600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초기 이벤트 물량도 소진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 어, 해당 계약 주소를 가지고 어, 여기 백서상에 나와 있는 스마트 계약 주소가 있는데. 계약 주소가. 네, 여기 있죠? 여기 하단에 보면 13번 항목에 이 주소가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에. 이 주소를 가지고 스마트 그 이더스캔을 통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산에서 어, 이제 스캠 코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더스캔의 경우. 우선은 계약값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고 여기 코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여기 컨트랙트 어, 크리에이션 그, 코드라고 하는 값이 여기 비어 있으면 이거는 일단 사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코드 값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커멘트에 보면 여기에 이 베트남어로도 보이고 뭐 다른 국가어로도 보이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사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글한 한 문구만 보여도 일단은 어 거의 99% 스캠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방법, 어 해당 계약 주소를 가지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띄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계약 주소로 루치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값은 없습니다. 루치코인이라고 하는 여기 이더스캔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코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 코인 알파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주소인가 보니까 역시나 루치코인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의 생성된 날짜가 추가된 날짜가 2022년 12월 11일입니다. 자, 이때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itHub를 통해 이더스캔에 어, 해당 주소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 그 블랙리스트 값이 있는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니까 다행스럽게는 매칭되는 값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행스럽긴 한데,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발견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2022년 12월 11일 날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뭐또 구매가 또 판매가 이루어질 때좀 어,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코인이든지 구매에 있어서는. 어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출석 체크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0.5개씩 드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네,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